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최초의 손목시계라고 하는 산토스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라지 사이즈고요 핑크 골드 18K 핑크 골드 제품입니다 전체를 살짝 보시면 엘리게이터 스킨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쁜 디버클입니다 가죽을 상하지 않고도 손목을 넣었다 뺄수 있는 디버클이고요 가르테 마크가 있고 엘리게이터 가죽입니다 이 시계는 2019년도 신품이고요. 중고제품이 아니고 미사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장가는 2240만원이고요. 까르띠에가 2020년 9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은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시계입니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은 40mm이고요. 두께는 약 9mm입니다. 1cm가 안되고요 이쪽은 카보션 컷의 합성 스피넬이고요 정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12부터 돌려가면서 로몬 숫자가 인덱스로 되어 있고요 1, 2, 3, 4, 6시는30 써있죠 날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침, 분침, 시침 모두 다 있고요 그리고 베젤은 베젤 또한 핑크골드인데 나사 모양으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깔끔한 시계이고요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보시면 이 시계는 박스, 밴드 두 개, 보증서 모두 다 있는 제품인데요. 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게이터 밴드고요. 송아지 가죽 밴드가 하나 더 있는데 퀵 스위치라고 해서 눌러서 살짝 뺄수 있습니다. 금방 교체가 가능하고요. 가죽 밴드 두 개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그리고 시계줄 조정 또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쪽씩 빼고 뭐지고지고 하는 영상도 이 위쪽에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르띠 제품은 아시죠? 이렇게 약간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제품이 오토매틱 이렇게 돌려서 시계에 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없는 제품 그 제품은 배터리로 가는 코츠 제품입니다 아주 예쁜 까르띠의 산토스 라지 사이즈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찌레소였습니다짠